네 안녕하세요. 저는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고릴라 강범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에 이제 감독님이 격리가 풀리면서 연습 과정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네, 물론 그 오연패를 하는 와중에도 점점 저희가 연습 때는 좀잘 맞춰져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결과를 좀본것 같고 앞으로도 이 승리를 토대로 좀더잘될것 같아요. 일단 이게 처음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사실 같이 있지만 그니까 뭐 저희 팀에 소속은 되어 있었지만 자가격리 중이셔서 한 번도 못 뵙었거든요. 그냥 화상으로만 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화상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이제 부대끼면서 해야지 좀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 음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꼼꼼하게 약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편이라면.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끈끈함? 약간 이제 다섯 명이서 다 같이 하는 게임이고, 약간 그런 팀워크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간섭을 하셔가지고,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쉽게 늘었던 것 같아요. 아까 뭐 따로 이제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미스피치 있을때 외국인이랑 살았어가지고, 그런 뭐, 형 이런 게 없잖아요, 해외에는. 그래서 뭐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했고, 뭐 이제 감독님이 저보다 어린다고 해서 뭐 막, 그냥 드는 생각은, 아,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, 저희가 이제 픽밴이 끝나고, 그 이제 픽밴이 끝나고 한 30초 남았을 때 얘기를 했을 때, 이게 미드주도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바텀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받았고,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포커스를 했었는데, 잘된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, 앞으로도 점점 더 팀적인 부분을 좀,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, 이제 뭐, 사실 저희가 경기만 이제, 다른 분들이 봐도 그런 이제 합이 안 맞는다는 라게 사실 저도 경기를 하면서 느끼던 부분이고요. 누구나 다알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뭐 연습 과정에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바뀌어야 한다,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지. 그런 딱히 막 저희가 막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생각하는데 잘안 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외국인 감독님이 약간 좀 외국인들의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수액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<웃음>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저희를 좀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해요. 약간 좀뭐 분위기 메이커시고 야마 감독 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잘 융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.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자원들이 많잖아요. 이제 저희가 5연패를 하는 와중에서 계속 어뭐 연구도 많이 했었고 뭐 물론 이제 제 의견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코칭 스텝이 이제 정하는 건데 그냥 뭐 승강전 느낌 승강전 때 저희가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좀어 옛날 느낌 났던 것 같아요. 약간 찬창 저희가 잘할 때 그런 잘했었을 때네 그런 느낌이 조금 났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이제 경기가 끝나면 연락이 와요 그냥 알아서 뭐 아쉽네 뭐 이길만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딱히 그냥 KT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몇승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걔네한테 제가 해줄 말이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빨리 이겨가지고 걔네 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또 앞으로 제가 KT 경기가 남아있고 네 그냥 이기고 싶단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DRX전이랑 SKT전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좀 어 그래도 이길만 했었다라는 그런 조금이나마 희망?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, 아 이게 우리가 잘해진 건지 아니면 쟤네가 좀 이상한 건지, 오늘만 이상한 건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첫 승을 끊었으니까, 어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제 영어를 이제 재비이 형이 어느 정도, 그니 그러니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게임적인 부분 얘기가 잘 되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, 이제 가끔 제가 통역이 필요할 때는 제가 끼고요. 그러 <웃음> 예를 들어 뭐 이제 우태 같은 경우에는 영화주만이야. 해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오늘도 경기들 보다 보면 이제 우태 옆에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와줄 일 있다면 도와주고 근데 연습 과정에서도 저희가 픽밴 때는 저희가 통역사님이 있는데 참여를 안 하세요. 일부러 이제 경기 때는 어차피 못, 쓰, 못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바탕으로 지금 오늘 물론 오늘도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첫날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벌써 내려놨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진짜 어 경기력의 문제점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정말 꼭 남은 경기들 열심히 해서 서머 때 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, 그냥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,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어 이겨서 다행인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아니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